홍대 넘버원 살롱 양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 이소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. 지금. 욕심은 진짜 그 음상 금상에 드는 게 진짜 목표인데 와. 와. <웃음> 와. 대박 대 정도. 받았구나. 나도도이정이있나이다있이 정도. 이도 못하게 상을 두 개나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도사드도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너무 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너무 도이 정도. 모델 빠를 정말 잘 받은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 <웃음> 원장님도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 작품이 좀 태호 원장님 감성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을 그라피 상은 그라피 상 그라피 상도 네, 태호 원장님 네, 좋아 주시 아니셨을까요? 제가 한 3년만 하면은. 태...태요 원장님이 한 3년 전에 찍었던 <웃음> 3년 전에 찍었던 사진들과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요? <웃음> 저희 원장님은 못 따라가죠 포토워크는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<웃음>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<웃음> 감사합니다! 진짜 <웃음> 네, 너무 감사합니다